전국적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른 제주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냈다. 7일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제주도 미분양 주택은 1722가구로 한달전 1299가구에 비해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기록한 1339가구를 넘어선 제주지역 미분양 역대 최대치다.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기존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분양시장 냉기가 확산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의 경우엔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 분양은 담지 16곳 중 15곳이 미달될 정도로 분양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은 1만 830가구로 1만 가구를 넘어섰다. 1년 전인 작년 10월 1933가구에 비해 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대구 지역 역대 최대치인 2008년 12월 21,379가구와 비교하면 50% 수준을 넘어섰다. 경북의 경우에도 미분양 주택이 6,369가구까지 늘어나며 대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대치 16,106가구에 비해선 40%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기준 47,217가구로 5만 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달 41,604가구에 비해 13.5%나 급증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 이 나온다.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08년 16만 5641가구에 비해 절대적인 물량 이 많지는 않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은 절대 물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며 특히 제주, 대구, 경북, 전남의 경우 과거 미분양 최대치대비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미분양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비수기인 연말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등 서울 핵심 분양지로 꼽히는 단지마저 예상보다 저주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시장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률 역시 하락세가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기마다 발표하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올해 3분기 82.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분기 8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초기 분양률은 신규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기간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수의 비율을 말한다. 경북의 경우 38%에 불과하다. 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이 초기 분양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제주, 전남 등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집을 사려는 이들이 적어 미분양 상황은 악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미분양 물량 전망은 131.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월 122.7에 비해서는 8.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지의 연구원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로운 분양 일정이 집중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시공사와 시행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건설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